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는 중에 혹은 이별한 후에 남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의 진심을 알고 싶은 이유는요 의심이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어,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만약에 헤어질 당시에 마음이 변해서 상처 주기가 싫다 라고 남자가 말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보통 양아치가 하는 수순적인 그런 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양아치가 한 말이라도 그걸 거짓말로 치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자가 한이 말을 거짓이라고 치부하는 경우하고 진실일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남자가 그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뭔가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서 나중에 그 남자가 다시 나한테 돌아왔을 때 아, 얘는 다른 여자하고 잘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게 잘안 되니까 다시 나한테 찝쩍거리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순간에 그 남자가 했던 그 말은요 진심인지 아닌지 여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확인되거나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가 나중에 나한테 연락해오면서 껄떡거릴때 그때야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그 여자하고 잘 안됐구나. 그래서 이제 나한테라도 발을 담가보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겠죠. 이번에 진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진심인 경우는요. 사실 좀 멍청한 남자들한테 잘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실제 헤어지기 전에 이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판단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헤어진 이후까지도 다 상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변해서 상처 주기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그 순간보다 훨씬 큰 여자친구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요동치고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이 막 밀려들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뒤늦게야 깨우치는 경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짓으로 여자를 대하는 경우는 나쁜 것 같고 아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우치는 건 약간 진실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두 가지 마음은요 동일한 거거든요 뭐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왜 그런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두 번째 경우도요 돌아보니까 후회가 돼서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이 든건 사실이지만 그 말을 할 당시에는요 자신이 더 아깝다는 다른 기회를 위해서 포기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동일하거든요 다른 기회라는 건 궁극적으로 너 아닌 다른 여자를 나는 선택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거짓처럼 보이든 진실처럼 보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생각해보면 둘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연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든 결국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에요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한 것도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시 이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것도 자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을 했어도 요 나중에 이혼을 할수 있고요 죽도록 사랑하다가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결국엔 내가 알고 싶은 그 진심이냐 아니냐는요 아무도 알수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거짓 같아 보이든 진실 같아 보이든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사귀게 돼서 잘 지내고 있게 되면요 그 말은요 사실은 거짓 같아 보였어도요 나는 진심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심이라고 믿고 시작한 경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별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놈이 나를 이용했다고 그 순간에 나한테 거짓을 말했다고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과거에 내가 궁금해했던 진심이었을까? 거짓이었을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만 우리는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 진심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입증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당장 진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죠 지금 내 여자친구의 혹은 내 남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별하자고 말한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이별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못된 마음을 걸러내는 눈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걸러냈다고 너무 확신하게 되면 더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무작정 더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진심보다는요 내 진심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걸 믿고 쭉 가다가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생기면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지금 내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